이 예, 안녕하십니까. 자, 동적 블록 생성예제열 번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많은 매개 변수와 그리고 많은 동작들을 가지고 우리가 동적 블록을 생성해 보았습니다. 자, 이번 예제는 이제 매개 변수하고는 관계없고요. 어, 블록 특성 테이블을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 형태로 해서 규격 품들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어, 이런 기능들은 뭐 3D 프로그램들 있죠. 뭐, 카티아든지 솔리드웍스, NX, 인벤터 이런데서는 엑셀 파일하고 연동해가지고 설계변수 테이블이나 또는 디자인 테이블 형태로 해서 관리가 많이 되고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이뭐 규격들을 다 외워서 그때그때 그때 치수 바꿔서 규격을 변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딱 만들어 놓고 해당 행을 하나 선택하면 그 치수에 맞춰가지고 이 규격이 자동으로 바뀌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거죠. 자, 먼저요. 이번에 해보고자 하는 것은, 캐드에서 기본적으로 적용하는 구조, 구조 탭에 있는 이 I형 빔 미트법 있죠. 요거를 구현해 볼 겁니다. 자, 한번 예제를 열어보죠. 아, 요거는 제가 만든 거고요 자, 뷰 탭에 가시면, 도구 팔레트 있죠. 컨트롤 숫자 3입니다. 그리고 구조 탭에 오시면, I형 빔 미트법이 있죠. 자, 클릭하겠습니다. 클릭, 클릭하시면 끝나는 거에요. 그리고 추가된 글을 클릭하신 다음에, 요, 역삼각형 누르시고, 다른 규격으로 이렇게 쉽게 바꿀 수가 있습니다. 또 찍고요. 제일 밑에 보시면, 특성 테이블이라고 있죠? 누르면, 아, 이게, 치수를 확인해 나가면서, 나는 177짜리가 필요하다? 클릭하시고, 확인 누르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 겁니다. 자, 요 과정들이, 요렇게 어떻게 구현되는지, 지금부터, 자, 고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어, 치수는, 제가 임의로 준 겁니다. 어차피 테이블로 관리될 거니까 요 치수 그대로 쓰셔도 되고 뭐따르게 쓰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한번 가보죠. 자, 렉탱글 사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골뱅이요. 가로는 55, 높이는 100 하시고요. 그다음에 뭐 일단 폭파시킬까요? x 그다음에 오셋어 5로 하겠습니다. 5 하시고 아래로, 위로. 그다음에 라인을 하는 그리죠. 미들 포인트, 미들 포인트 연결하시고요. 옵셋 4.1인데요. 저는 뭐한3 정도로 하겠습니다. 여쪽, 어, 여쪽, 됐죠? 자 그런 다음에 요 선은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요. 자트리마죠 여기 필요 없죠? 여기 필요 없습니다. 찍 이렇게 필요 없고요. 찍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이 드래그해서 지울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아요. 자그다음이요 그러니까 트림을 하시더라도 전통적으로 지우는 방식이 있고 모두 하셔가지고 표준으로 하시면 되어있고 아니면 뭐 최근에 이렇게 빠른 작업하면 드래그로도 쉽게 빨리 지울 수가 있습니다 자, 필렛 처리할까요? R7입니다 필렛 돼요 저는 조인하죠 요선 하고요 여기 여기까지 엔터 하면 하나의 폴리선이 되는 거죠 이쪽이죠. 이쪽. 자 그러면 떨어져 있으니까 전체가 하나의 조인이 되지는 않고요 자그 다음에 필렛 R7로 하시고요 저는 두번 해야 되니까 M 하시고 P 폴리선 하시고 얘 찍어주면 이쪽 얘 찍어주면 이쪽 어 얘는 또 안되네요 자 필렛 자 폴리선 한번 다 하죠 P 하시고요얘 찍어주겠습니다 요렇게 그 다음 에 X 폭파 다 시키죠 자 그러면 기본 작도는 끝났습니다 이걸 가지고 한번 블록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하시고 엔터 자 이름은요 뭐 I형 빔이라고 하죠. 자, 기준점. 이거는 블록의 사입점이 되겠죠. 저는 여기 미들 포인트를 잡겠습니다. 그 다음에 객체 전체 다 선택하고요. 엔터. 현재 객체도 블록으로 변환을 시키죠. 블록 편집기에서 바로 열어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어, 저는 여기 좌우 대칭이 돼야 되니까 여기서 라인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라인. 중간점 있죠? 미들 포인트에서 여기 미들 포인트까지. 근데 이 선은 실제로 보이는 선은 아니죠. 내부적으로 대칭 구속을 잡기 위해서는 선일 뿐이니까 이걸 반드시 구성선으로 변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구성, 변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얜 다음에 변화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치수에 따라서 형태를 유지하면서 변경이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하학적인 구속이 들어가야 됩니다. 지수구속도 들어가야 되고요. 그런데 근데 이미 작도했으니까 물론 여기서 자동구속을 이거를 체크해놓고 작도했다고 하면 상황에 따라서 자동으로 기하학적인 구속이 들어오는데 우리는 이미 작도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다시 이걸 가지고 일일이 잡을 필요 없죠. 자동구속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객체 다 잡아주고 엔터 하면 오토캐드가 알아서 구속을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요거는 뭔가 누구하고 평이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요거는 동일선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탄젠트 기호라 뜻이죠 그렇죠? 어떤 경우는 수평 어떤 경우는 수직 뭐 이런식으로 기하학적인 구석이 다 들어온 겁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더 뭔가를 집어 넣으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일단 대칭구석부터 먼저 주죠 저는 이 선, 이 선은, 이 구성선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다. 한번더 할까요? 요거 있죠? 이 선, 이 선은, 구성선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다. 근데 아래는 줄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줘볼까요? 그니까 러요 선, 이 선도 이 선을 기준으로 대칭 관계에 있다 하니까 과구속이 있다는 거죠. 왜 과구속이 될까요 자, ESC 할까요? 어차피 여기 동일 선상에 요 기호가 요선이랑 요선이 동일선상이 돼 있으니까 위아래가 위쪽이 대칭 구속이돼 있으니까 아래쪽도 당연히 대칭 구속이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쵸 그렇죠? 자 그다음에요 어필레 처리를 했을 때요 치수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야겠죠 그러니까 저도 동등 같다 얘를 주셔가지고 요거랑 요거랑 같구요 그다음에 다시 한번 동등 주셔가지고 얘랑 위에 있는 얘랑 같다. 주시고, 한번 더요. 얘랑, 얘랑 같다. 이렇게 주겠습니다. 저는 기학적인 구속이 이제 다 들어갔으니까요. 요거를 숨겨 오시면 전체 숨기게 하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는 치수 구속을 주겠습니다. 먼저요. 요 위에 점, 미들 점이 아니고요. 꼭지점, 요 아래 꼭지점 클릭하셔가지고 주겠습니다. 어, 변수 이름이죠. D1, 디멘션 1. 변수 이름 non 치수인데 그냥 바로 여기서 변수 이름을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h non 100 엔터 이렇게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나중에 변경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는 바로바로 바로 변경하겠습니다. 자그다음에요이 객체 있죠? 요 객체로 하겠습니다. 이 첫번째 객체랑 두번째 객체 있죠? 어, 두번째 객체가 안잡히나요? 뭐가운데 점을 하셔도 상관없죠. 사실은 이 점이랑 이 객체랑 이렇게 주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얘는 w t 와 5로 주죠 아까 3줬나요 그럼 6으로 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요 R값 있죠 요 객체로 하겠습니다 얘 찍고요 아 지금 R값은 요거로 주셔야죠 그렇죠? 반지럼 얘 찍고 요점이에요 자얘 R값은 7이다 요렇게 엔터 조정. 그 다음에 또 하나요 자 객체 엔터 한 다음에 요 객체 있죠 얘는 Ft인가요? Ft는 5 자, 그 다음에 폭 맞추면 되겠죠? 정렬, 객체, 엔터 한 다음에 이객체 찍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W는 55 50을 줬나요? 5 0을 줬나요? 예, 5 5로 하겠습니다. 자, 다시 볼까요? 전체벽위 하시면 기하학적인 구석 다보이죠 숨기기 하겠습니다. 자, 치수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네, 치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제 블록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테스트 했을 때 이렇게 보일 거고요. 예, 찍으면 이렇게 뭔가 그립점이 다 표시되죠. 이런 것들은 치수 같은 경우는 그립점이 표시될 이유가 없겠죠. 그러니까 일단 블록 테스트 하기한 다음에 치수를 다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1 누르셔 가지고 요 그립 수를 빵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립을 표시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죠. 자, 블록 테스트 하시고 블록을 선택해 보면 어떻습니까? 그립점이 표현되지 않죠? 요거는 삽입점입니다. 블록을 만들 때 처음에 제가 지정했던 기준점 그러니까 블록을 추가할 때 도면에 넣을 때의 삽입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우리가 이제 테이블 형태로 관리할 규격을 하나 만든 겁니다. 어, 치수 요 변수 있죠. 요거 같은 경우는 매개변수 관리자에서 여러분이 또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 창이 안뜹니까? 원래 뜹니다. 이렇게 창이 요거 때문에 그런가요? 자, 요거 원래 창이 이렇게 별도로 뜹니다. 어, 거기서 이제, 어, 여러분이 요 이, 이름 있죠? 바꿀 수 있습니다. 물론 수, 여기서 더블 클릭 하셔가지고 수정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엔터 하죠. 자, 이제 할 거는 이제 블록 테이블입니다. 블록 테이블 누르시고요. 자, 블록 테이블 매개변수의 위치, 뭐 이미 위치 콕 찍으면 됩니다. 그렇죠. 그립수, 저는 필요 없으니까, 아, 하나는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어, 이게 블록 테이블이 있다는 거를 확인할 수있으니까 1, 그냥 쓰겠습니다. 0으로 하면 그립이 표현 안 되니까 블록 테이블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죠. 엔터 하시고요. 그럼 이렇게 표현됩니다. 자, 그런다, 이렇게 창이 뜨죠? 자, 그 다음에 파라미터를 추가하는 거죠. 그러면 순서대로 할까요? 아니면 그 전체, 전체 다 쌓죠. 확인, 들어오죠. 그런 다음에 조금 파워포인트처럼, 어, 여기 사이즈가 하나 필요하죠? 그러면, 여기 새 사용자 매개 변수를 누르시고요 자 사이즈로 하겠습니다 값은 뭐 초기값이니까 IP80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형은 요거는 문자열이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요 열에는 문자열 값만 집어넣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턱선 팔레트에 당연히 표시하겠습니다 자 사이즈 끌어다가 여기 앞에 갖다 놓겠습니다 그 다음에 H, 아, W, 그 다음에 WT, FT 이렇게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꾸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네. 뭐 이게 초기값이 안들어오네 요뭐 일단 이렇게 넣다 보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러분이 값을 직접 입력하셔야 됩니다 하나씩 하나씩 맞죠 근데 하나씩 하나씩 입력하기 너무 귀찮죠? 그러니까 보통은 회사에서는 이런 큐 g 같은 경우는 엑셀 파일로 이렇게 다 존재를 하겠죠 그러니까 엑셀에서 이만큼 아 이거는 열면 이름이니까요 이거는 빼고요 이만큼을 컨트롤 c 하세요 그다음에 캐드에서 첫 번째 칸 있죠? 찍고 c 컨트롤 V 하시면 다 들어옵니다. 간단하죠? 예. 네, 이렇게. 자, 확인 제대로 됐는지 점검을 해 봐야겠죠? 어, 오류 없습니다. 하시고요. 그다음에 확인 누르시면 작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실제로 잘 작동하는지 일단 블록 저장할까요? 저장하고 그다음에 테스트를 해 보겠습니다. 자, 찍고요. 요거 누르시면 또죠? 100 하면 100짜리가 되는 거고, 그렇죠? 120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근데 얘가 지금 움직이죠. 얘가 움직이면 안될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닫기 하시고요. 요선 있죠? 고정을 시킬까요? 아예 여기 여선을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그다음 다시 한번 블록 테스트 해보죠. 예, 찍고요. 그다음에 얘를 찍고 100 이렇게, 140. 어이고140 하니까 위에가더 늘어나죠. 자,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수정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서로 위아래의 길이에 같다는 걸 얘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 n 넌 하셔 가지고 요 길이랑 그리고 요 길이랑 같다. 이렇게 해 주면 되죠.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다시 한번 블록 저장하고요. 패스 를해 보겠습니다. 찍고요. 100 120. 음. 180. 내가 원하는 사이즈대로 딱딱 바뀌는 게 확인되시죠? 예, 220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음, 일단 테스트는 닫고요 요거를 저장을 먼저 하고 닫기 하고 빠져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저장 하죠 자 요거는 음 요거 자체도 이제 블락이죠 아니면 요걸 지우시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죠 삽입에 제가 만든 거 있죠 아이언빔 예, 클릭하셔서 집어넣고요 요건 사입점이죠 그 다음에 요건 누르셔 가지고 요렇게 규격을 바꿔 쓰시면 됩니다 됐죠 요것도 어떻습니까 아 나는 내가 만든 건데 도구 팔레트에 따로 기입해 놓고 쓰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요 뷰에 오셔가지고 도구 팔레트 뭐블럭 이라 고 할까요 여기다가 새로 내가 만든거 있죠 선택하고 컨트롤 c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하시면 추가 됩니다 아왜 안들어갈까요 저장을 안해서 그렇습니다 저장하시고요 얘를 컨트롤 c 여기다 대고 컨트롤 v 하시면 이렇게 들어옵니다 됐죠? 물론 필요 없으면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 삭제하시면 됩니다. yes 누르면 되고요 다시 한 번요. 이를이 드래그에서는 되나요? 드래그해서잘안 들어가는군요. 그렇죠? 컨트롤 C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한번 찍고요. 컨트롤 V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내가 만든 요 라이브러리를 요, 그렇죠? 도어 팔레트 요 블록을 다른 사람한테 줘가지고그 사람이 끌어다 쓰게 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요빈 공간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하셔가지고요. 그 다음에, 어, 팔레트 사용자와 누르시고, 요 블록 탭이 있죠 요거를 우클릭 하셔가지고 내보내기 하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내보내고 상대방 어떻게 하면 되죠 요빈 곳에서 가져오기 하셔가지고 그 팔레트를 가져다가 쓰시면 되겠죠 팔레트 확장자 XTP네요 예, 네, 그것도 좀 기억해 놓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어, 동적 블록을 생성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한번만 정리하고 넘어갈까요 자, 첫번째는 그렇죠? 어, 단순하게 어, 이동시, 이동시키는 거였죠. 그래서 이동 매개변수와 이동 동작을 활용해서 동적블록내에서 여러 개 부분별로 이동시킬 수 있는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뭐 일부분만 신축한다든지 전체 축적이 이루어지는 그런 동적 블록을 또 생성을 해봤습니다. 일정한 길이로만 신축되는 동적 블록도 해봤고요. 중간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로 이렇게 신축이 일어나는 동적 블록을 또 생성을 해보았습니다. 요거는 배열이죠. 배열을 어, 잘 배열 형태로 해가지고 이 소파, 다양한 형태의 소파가 이렇게 구현되는 것을 동적 배열로 해보았습니다. 자, 이거는 뭐였죠? 예, 목록 형태로 관리되는 거죠. 요거딱 누르면 싱크 몇개 이런 식으로 목록 형태로 관리되도록 우리가 한번 구현을 해봤습니다. 7번은 반전이었죠. 그 다음에 표면 다듬질기호, 표면거칠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요 가시성을 활용해가지고, 한개 보이고, 두개 보이고, 세개 보이고, 네개 보이고. 그리고 두 번, 어, 아홉 번째는 요거 있죠? 요 거칠기 기호. 요거는 이제 속성 정의. 그니까 블록의 속성을 이제 정의해 놓고, 그 속성 값을 우리가 블록을 추가할 때 바꿀 수 있는 형태로 해가지고, WXYZ 이렇게 딱딱 추가할 수 있는 거칠기호를 자동화 시켜보았습니다. 자, 마지막에 하이라이터 있죠? 요거. 테이블 형태로 관리되는 거 아, 음, 상당히 좋은 기능 같습니다. 어, 꼭 한번 여러분이 이제 회사에서 기계 설계 하신다 나 건축 설계 하실 때 표준품 아주 많이 있습니다. 테이블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표준품 인터넷에 널리고 널렸습니다. 자, 그런 것들을 치수를 뭐 종이로 복사해 놓고 그때그때 치수 기입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 번쯤은 이렇게 테이블화 시켜 놓으면 작업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아시죠? 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